그럼 안녕 <목소리> 와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질렀다 와 이거 짬 이거 와 큰일났다 1회 1영상 어떻게 하지? 와, 와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 1일 1영상 첫 스타트라서 이렇게 컷트를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뭐 어, 나쁘지 않죠? 어, 어제 영상 반응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아, 이 맛에 어그로를 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<웃음>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재밌었어요.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대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힘이 됐고요.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해주신 분들도 계셔요. 친구들도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야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어, 어떻게 잘할수 있겠냐 하면서 또 걱정과 또 격려를 해주더라고요. 사실 좀 제가 그래요. 그냥 래요그 질러놓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이거는 <웃음> 질러도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1일 1후회를 시작하게 될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를 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 후회하지 않는 것,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 얘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먼저 제가 후회하는 것들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첫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일찍이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은 것, 그리고 더 자주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한 것이에요. 저는 22살에 군대 전역을 하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봤는데, 사실 그이후로또한 5번? 6번 말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. 정말 이 세상은 넓고, 보고 배울 것은 어마어마한데 내가 왜좀 일찍 해외여행을 가볼 야 생각하지 못했을까, 20살 에 있을 때 방학도 길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을 때 해외로 나가서 좀더 견문을 넓혔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제가 성숙해 있지 않았을까 또 발전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해외여행을 조금이라도 자주 다녀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후회하는 것은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배우고 싶은 게 많거든요 특히 제가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었던 게뭐 사진이라던가 디자인 물론 영상 편집도 배우고 싶었어요 물론 지금은 독학을 해서 이 정도 만들 줄 알지만 제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그것들을 배웠더라면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태권도 수영 그리고 뭐 중국어 다 배워보고 싶은데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지금 몇 년째 하질 않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보세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하려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돌이켜보면 왜 진작에 배우고 싶었던 것들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내가 배우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가 참 많이 남습니다 세 번째로는 헬스를 일찍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아 요즘 저도 뭐운동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몸을 만든다는 것 특히 이 내추럴 d 디빌딩에서 같은 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중에 시작한 사람은 절대 먼저 시작한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 내가 조금만 더 이걸 일찍 시작했더라면 조금만 더 헬스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몸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너무 재밌게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음더 이상은 후회하지 않아야겠네요 그리고 이네 번째는 로 요즘 정말 절실히 느끼는 건데 독서를 많이 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께 참 하고 싶 싶은 말이 많아요. <웃음> 제 이야기를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뭔가 제 표현이 굉장히 거기서 거기고 그 어휘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.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그건 독서의 양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즘 뭐 닥치는 대로 책을 열심 히좀 읽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로 1일1 영상을 시작. 어, 뭔일 있었나요? 네. <웃음> 그러면 어, 다음으로는 후회하지 않는 거 제가 후회하지 않는 거난 이걸 하기 참 잘했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다양한 일을 해본 거예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정말 다양한 걸 많이 해봤거든요 건설현장, 택배 상하차 뭐 백화점에서 일도 해봤고 술집에서도 일해봤고 경호 알바도 해봤고 스포츠 중계 촬영 알바도 해봤고 물류창고에서 일도 해봤고요. 한여름에 땡볕을 쬐면서 도로를 청소하는 일도 해봤어요. 사실 그러한 경험들이 지금 저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딱 뭐가 어떻게 도움이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다양한 경험들 특히 또 일을 통한 경험이라는 게또 쉽진 않잖아요. 그런 힘든 일들을 하면서 제가 한 단계 발전하고 또 성숙하고 그게 쌓여가면서 또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보는 거 정말 후회하지 않고요.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제가 후회하지 않는 것은요, 어,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지웠습니다. 네, 인스타그램을 삭제했어요. 를 계정을 지운 건 아닌데 제가 최근에 좀 무기력하기도 하고 뭐 의욕이 없어가지고 그 이유가 뭔가 좀 되새겨봤더니 제가 다쭉막 그냥 인스타그램만 보고 있는 거예요. 쓸데없이 이유 없이 그냥 인스타그램만 계속 이렇게. 물론 한달 동안 인스타그램 없이 살기로 나중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테지만 어 지금 제가 일주일 조금 넘게 인스타를 지우고 살았거든요 정말 만족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참에 확 그냥 인스타 계정 없애버릴까 생각도 들지만 또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<웃음> 세 번째로는 바로 유튜브를 시작한 거죠 사실 유튜브도 시작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채널을 만든 지는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지만 그때 진짜 시작할 때는 당연히 이 지인들 끌어 끌어 모아 가지고 막 14명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뭐 내가 영상 을 올려도 좀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거는 별로 유튜브에서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올릴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해보자 올렸죠 근데 뭐 나름 반응도 나쁘지 않고 뭐 재밌으니까 그냥 부담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어느새 많은 분들이 저를 또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5만 명이라는 구독자를또 이룰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너무 겁먹지 않고 그냥 팍 뛰어든 거 그거는 정말 제가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후회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다 보면 뭐 하지 않은 것뭐 하지 않은 것뭐 하지 않은 것이에요 다 근데 제가 막상 뭔가 했을 때는 별 후회했던 적이 없어요 물론 후회했던 적도 있긴 하지만 보통 보면 하지 않은 게 항상 후회로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I don't think I just do 하는 삶을 살아가자고요 아시겠죠? 어 그래서 일일일영상 시작한 거 후회하냐고요? 음... 왜 <웃음> 하고 아니 아니 에요후야아니요을아니아 진짜, 네. 진짜. 아불